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마카로니랑 파리지 바게트에서 케이크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너무 먹고 싶었어요 s o o 결혼이 마시는데, 씹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